자, 중 3학년 1학기 어. 제곱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곱근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말이 제곱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1을 제곱하면 뭐야? 1을 제곱하면 뭐지? 4, 4. 그렇지. 3을 제곱하면 뭐지? 4를 제곱하면 뭐야? 16. 어, 이런 16. 것들. 뒤에 붙어있는 1, 4, 9, 16은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애들이지. 이걸 제곱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럼 제곱이 되기 위한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여기를 네모라고 할때 세모가 되기 위한 네모들은 몇 개씩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괜찮아? 오점케이같이 네. 자, 예를 들어 4를 적어볼게. 4가 되기 위해선 누구를 제곱해야 되는 거지? 음. 2도 있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다음은 요거에 의해 9를 적어보면 9가 되기 위해선 누구하고 누가 될수 있는 거야? 3과 마이너스, 그렇지, 3과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양수면 0보다 크다면 몇 개씩 존재해? 두 개씩 존재하잖아 오케이? 응. 괜찮지? 그러면 이 세모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럼 몇 개가 존재할까? 제곱해서 0되는 수가 누가 있었지? 응. 0너 머리 좀 걷어 천육이 좀 지금? 0 하나지 에는 0은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건 같기 때문에 그냥 한 개를 표현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 여기에 생각해봐 뭘 제곱하든 다 1, 4, 응. 5, 6 이렇게 갈 거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하나의 선언이 나오겠지. 무엇의 제곱근이 없다? 음수. 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라 단서가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두 개. 개.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한, 한, 한 개. 그럼 두 개가 있는 이 녀석들,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녀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인데 이 둘에 무엇이 같지? 어, 절대값이 같지. 선생님 아까 수업하셨는데 절대값 절대값 하셨는데 전 절대값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물으시라고. 저랑 중1를안 보내신 분들은 물어도 제가 뭐라고 안하겠던는 알려줄게.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치?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야. 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제발 너희가 물어봐줘. 어 선생님 제가 모르는 걸 미리 앞서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난 점쟁이가 아니고 난 점성술사도 아니며 역학자도 아니며 그치? 관상도 못 보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게 여기 사이에 있는 2나 3이 되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모에 들어가는 내가 음수는 아니고 영도 아닌 뭐 예를 들면 2라는 애가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들은 두 개가 있을 거야 분명히 같이 같은 루틴 행해서한 놈은 뭐고?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고 마이러스. 뒤에 붙는 애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걔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표현으로는 쓸 수가 없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살인사건 났었잖아 피타고라스 때문에 이해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기술을 포기, 포기, 쓰기로 했어? 루트라는 걸 써서 나타내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개. 플러스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가 가능하겠지. 그럼 해석해 보자. 플러스 루트 4는 얘는 해석하면 4의 뭐야? 제곱근인데 플러스잖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도 되지? 음. 괜찮아요? 음. 그러면 얘는 뭐야? 4의 음의 제곱근이야. 자, 우리 수학 공부 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수학 선생님들의 주 특기거든? A는 B아라고 밝혀줘 근데 시험 문제는 B는? 하고든 얘는 얘의 사의 양의 제곱근이야. 라고 밝혔어. 그럼 사의 양의 제곱근이 누군데? 라고 묻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 왔다 갔다는 본인이 좀 해결해야 돼. 자 그럼 사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양수가 누구야? 생각을 해보면 누구야? 2잖아. 음. 그렇지? 얘는 뭐야? 음.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이 루트를 쓴 표현이 있고 루트를 쓰지 않은 표현이 있겠지. 어떤 녀석은 둘다 표현이 되는 거고 어떤 녀석은 근호, 그 루트를 써야 만 표현이 되는 거겠지. 이 루트를 쓴 표현을 근호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고 이거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루트 80일은 뭡니까? 해석하세요. 80일의 제곱근 중에 양수잖아요. 80일의 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80일이 되는 수가 얼마인 거예요? 뭐. 선생님은 왜 편하게 잘 되죠? 난 선생님이니까. 난 이걸 몇년 했을까? 그렇지. 너희는 올해가 처음이지만난 이게 19번째야. 19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응. 당연히 너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겠지 매년 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지 매년 고민을 했을 거고 근데 그 고민이 완성되지 않는 건 뭘까? 매년 다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였어? 지난 시간에 또 절대값 벗기기 오늘 숙제한 거 이렇게 봤는데 수화가 다른 쪽을 좀 많이 했을지 절대값 벗기기는 나름 잘해주셨더라고요 잘했어! 그게 목표였으니까 음, 로크 화이 이름 다 들어갔다? 영광인 줄 알아 이더라 좀또 해석해 보자. 루트 16의 제곱을 해석해 보자. 오케이. 뭐 성질 생각하지 말고 루트 16이 얼마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양수잖아. 얼만데 4의 제곱이지. 그럼 4의 제곱은 얼만데 16. 근데 제곱근의 성질을 해석을 하면 얘가 무슨 뜻이라고? 제곱하면 뭐 되는 애? 16. 그걸 제곱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상질이 나오는 거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 오케이? Okay? 나는 정리수식 예를 들면 음수의 제곱구은 없다고 했지만 루트 마이7 이걸 제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7 돼야 된다고 오케이? Okay? 루트 별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별이 되어라 오케이? Okay? 제곱하면 왕이 되는 애가 있어 왕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왕 돼야지 제곱하면 짱 되는 거 있어 그래서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짱. 짱이 돼야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거야 안에 들어가는 숫자인 저 A라는 녀석을 안에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거든 A가 0 이상이면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는데 필요없고 우리는 절대값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뭘로 바꾼다고?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뭘로 바뀐다?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얘네가 절대값으로 바뀐다 루트 마이너스 2에 제곱해고 어제 질문이 왔는데 자 보자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 어,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얘는 아니야 이건 아예 아니야 왠지 설명해 줄게 얘는 뭐야 루트 얼마야 원래? 4어 4잖아 이게 얼만데? 2 2잖아 그지? 얘는 뭐야 루트? 4 얼마야? 2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거랑 같잖아? 같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야 루트 얼마야? 루 제곱은 응. 손재해? 야 안해? 안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루트 4a 제곱을 루트 안에 제곱 있으니까 절대값 4a라고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것처럼 하신 겁니다.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입니까? 음. 2a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절대값?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카메라가 내가 그때그때 돌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살짝 좀잘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음.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너희를 막 현혹시킬 거야. 이 단어는 곡성이야. 절대 현혹되지 마라. 곡성 보신 분. 곡성이 2016년인가 개봉했을까? 하고 내가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극장 가서 봤는데 아이맥스에서 봤단 말이지곡성 보신 건 없어요? 와 거기서 이제 일본인이 이렇게 귀신처럼 이게막 다가오는 점에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화면 가득 얼굴이 나오는 점이거든나 근데 아이맥스에서 봤다니까? 아이맥스는 화면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양 끝이 보이잖아 이렇게. 레터박스가 보이고 막 이렇게 어두운 게 보이잖아. 도리를 찾아서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문화가 숨거든. 너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 식으로 봐야 되는 극장 있어 하이 너무 커서 거기서 곡성을 봤다고 이렇게 돌려도 얼굴이 보여 <웃음> 자 절대 효복되지 마서 이런거야 6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 오케이? <웃음> 4분의 9의 루트를 씌운 것의 음의 제곱근을 B 뭐 이렇게 썼어? 그럼 해석부터 해야 돼 얘가 뭔데? 36 어, 36의 양의 제곱근이 뭐야? 6이잖아 이거 해석하자고 이거 루트 4분의 9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수가 누구 있어 2분의 3 2분의 3의 음의 제곱근 못 만드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할게 나는 되게 빨라. 나는 여기가 왜안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다 몰라. 너희가 왜안 되는지 선생님들 잘 몰라. 근데 너희가 질문을 해줘야 돼. 선생님 저희들이 잘안 돼요. 도와줄게. 시행착오가 많고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너희 앞에 나 존나 잘해 자랑하려고 나온 사람 아니라고. 너희 앞에서 도와주려고 계속 묻는 사람이라고. 야, 계속 선생님 저희안 돼요. 선생님거 도와주세요. 이게 힘들어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내가 도울 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책에 연습문제 수가 적어요. 연습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게 문항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 제가 타이밍을 좀 나눌게요. 영상은 여기서 끊고